뭐지? 뭐지 했어 뭐? 결국 나는 그 사람 뭐지 했어 왜? 그래? 어... 응. 응, 아무도 몰라 야 니가 지하철로 안 내려왔잖아 아... 응. <웃음> 중간에서 난, 나는 생강장에 있고 위에 계속 서있었어 아 실구해? 去以所以你都係俾人哋都唔還而家你呀從面自己你慢然後我夾皮就話你有幾你有錢你有幾錢呢個功能呢套呢條呢條呢條呢 <imagined> 그배 마약 있어. 아. 그 문제야. 아. 마약 걱정. 아, 옛아에왜 몰라? 막 아, 그 마약 할수 있어? 마약 같은. 그서 마약 탈수 있어. 생각했어? 마약 김밥도아이해 아. 매력. 이거 뭔 돈이 맞아 매력. 매력. 매력적. 내일 떡볶이 싸줘야 되는데. 응? 네? 떡볶이 싸줘야 되는데. 도시락에? 이를 소스와 떡과 야채를 분리해서 싸주는. 안 더워? <웃음> 더워? <웃음> 원래 나라가 더운 나라인데 안 덥겠지. 그럼 나 여러분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하지마 왜? 디스라이 디스, 디스 하세요 어? 디스라이크 전부 채널야 미미 채널 아니야 여러분 많이 디스라이 하세요 소고기 여러카지아이양메이아이카이 음. <웃음> <웃음> 카메라. 이카 카메라. 이이카이 카메라. 이 카메라. 이이 카메라. 이 카메라. 이 카메라. 이 카메라. 이카메이 카메라. 이 카메라. 먹고, 어. 피자 먹고. <웃음> 어? 왜요? 가지 안 좋아. 아, 가지? 햄버거도 안 좋아하고 나가니까. 와 이거 민다이야. 민다이. 민트. 어 이거 삼 삼. 두꺼한. 얘고양이민이 호치민보다 약간 남쪽. 응. 밑, 맞지? 어. 호치민보다 남. <웃음> 맞아. 시 했어 맞지? 새끼 이거. 파기꾼 <웃음> 그때 세계에서 7,000원? 8,000원? 왜동무징고안 알려줘? 뭘 알려줘? 가격? 정민 없어? 정민철은 그때 응. 없었지 아... 응. 맞아 이거 응. 그 야채 밥장해 맞은 미미, 미미앞 어, 우리야 그 코코넛 원래 한개 얼마 정도? 천원그지 우리 세계에서 응. 7 8 0원 먹었거든요 원천원1 소넛 샀어 전원 따라 근데 이거보다 뭐 진짜 큰 소넛 사면 아마 지 100원 정도 700원, 700원. 음. 이거 이거 맛있어 아음 이거. 문맘 맞지? 이름은 모르겠다, 몰라 음. 걔가 알아서 시켜가지고 음. 아마 문맘량 카레 음. 어 그랬고 이게 냄새나는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였나? 좀뭐 냄새난 거 있었어 그때. 네. 뭐 카레 국수 같은 응. 그리고. 어, 마이갓 야경. 응. <웃음> <웃음> 이미 동호 드럼 치는 거 봤어? 아, 못 봤어? 요 아, 원래 했으니까. 유튜브에 네. 음, 그렇지. 나도 해되겠다고한 사람 한 백개네. 여러 마야. 비디오만. 다 내가 이거 음소거 할 거야. <웃음> 배경 음악 깔고. 음. 음. 음. 음. 또 방역 수칙을 음. 지켜 줘야 된다 우리가. 음. 요. 요. 아니지. 요. 못, 못, 못, 타이바. 요. 슐 네? 이거, 이거. 이거, 요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야거 이거, 이 이게6 9 0 0원이렇이게말도안게말도이게는이거임을이거야이거임을 하면서도, 이게는을골면서도이 골드문? 하면서골드게버거 하면서도, 티스임을하면서이 게임을 하이 게임을 하면서도, 이게서6이게0원하이게임하이 게임을 하이 뭐? 뭐? 배부르데뭐 먹었다고 그러는데? 먹었다. 야, 안으로 와. 뭐 해? 아마... 7 0백원7 0원2백원 100원 8원 어, 음. 어. 아, 예. 정도 아마 지금 전원 전원 음. 음. 300 아, 300원 지금 이거 쉬워? 북롱 가게 어, 비 기차 가게 음. 도미노 음. 어. 그리고, 음, 치킨 가게버데리아 햅스. 치우는. 다 해. 주문. 치우하고, 뭐 손님, 만약, 뭐 필요하면 좋아. 그, 바라. 대박. 그러면은, 하루에 5시간이라면, 5천원 벌어. 어. 근데, 밖에 나가서 분보 먹으면, 어. 이거... 2천원이야. 비싼 가게 가면 오천 원이야. 끝. 추워? 추워? 아니 춥냐고? 아니 그거는 따고. 토리몬. <웃음> <웃음> 방문 있으면 집이야 <웃음> 알아? 어? 도레몬 그 뭐야? <웃음> <웃음> 도레몬 2번 도레만 어. 했어 <웃음> 어, 그냥 건강보도 없어 맞아 그리고 인생도 맞아 응. 외국인 등록 증이 나와야 가지 응. <esis> 난, 나는 음, 불법 여러분, 나는 지금 불법사람이야. 아니! 나는 외국인 들 없어. 불법사람 하세요. 불사람야 여러분. 람 안녕. <médico�ę>